Hmm.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담TV 유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자라 봄신상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봄뿐만 아니라 초여름까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의상들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혹시 아직 좋아요랑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먼저 부탁할게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Let's start!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종아리가 굉장히 두꺼워서 짧은 치마를 입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자라에서 나온 신상 원피스들이 다 기장도 짧은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제품들은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박선미가 유난히 예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원피스는요. 짜잔! 꽃무늬가 굉장히 큰 패턴으로 들어가 있고 조금 화려한 느낌이 있어요. 올해 패션 트렌드가 7080 레트로다. 이 원피스 또한 자세히 보시면 조금 촌스럽다 싶은 컬러의 조합이에요. 왠지 시장에서 파는 할머니들 항아리 바지 같은 그런 컬러감인데 이걸 원피스로 만드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사이트에서 모델이 입은 걸 봤을 때 기장이 조금 많이 짧은가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짧진 않았어요. 제키 기준으로 무릎에서 한 3, 4cm 정도 올라오는 기장이었고요. 패턴이 이렇게 강한 원피스를 입으실 때에는 원피스에 들어가 있는 컬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 하셔서 아우터로 좀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렇게 한 코디샷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원피스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뭔가 소녀소녀한 느낌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일자로 떨어지는 패턴보다 A자로 떨어지는 패턴이 조금 더 귀엽게 보여지더라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블랙 컬러로 다 속치마가 되어 있어서 비칠 염려는 없어요. 앞쪽은 단추로 되어 있어서 다 채워서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뭐 하나 정도 아니면 두개 정도를 풀어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자라에서 만든 대부분의 원피스들이 밑쪽에 조금 더 프릴식으로 한 단을 더 캄캄치마처럼 넣어줘서 밑에가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저는 XS 사이즈를 구입했고 가격은 79,000원으로 조금 높아요. 키가 작으신 분들도 키가 크신 분들도 무난하게 더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방금 전에 입어봤던 원피스랑 같이 매치를 해본 자켓인데요. 짜잔! 민트 컬러가 우선 되게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허리끈이 같이 있어서 뭔가 조금 더 여러가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문을 해봤어요. 전반적으로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좀 빈티지한 느낌을 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끝단이나 중간중간에 스크래치를 많이 내놔서 정말 내추럴하면서도 빈티지한 느낌이 확 사는 그런 자켓이에요. 너무 정장틱한 그런 의상만 아니라면 두루두루 잘 걸치실 수 있는 그런 자켓인 것 같아요. 허리끈을 저처럼 앞으로 매셔도 되고 처음에 이 자켓이 도착했을 때는 허리끈이 뒤에서 묶여져 있었어요. 트렌치코트처럼 그렇게 연출을 하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 일자핏인데 너무 오버핏이 아니어서 자켓 다풀고 그냥 걸치듯이 입어주는 것도 굉장히 멋스럽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원피스랑 같이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서 자켓을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깔끔하게 청바지에 면티 입고 매치하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오버핏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스몰 사이즈를 입었고요 금액은 59,000원이었어요 원피스보다도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소장해도 나쁘지 않을만한 가격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원피스는요 진짜 저렴하게 데리고 온 아이예요 짠! 바로 이 반팔 원피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블랙 베이스에 자잘한 보라색, 핑크색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초여름까지 입기 딱 좋겠다 싶은 원피스여서 바로 겟했는데 사실은 가격이 더 매력적이었어요 이건 제가 가격부터 보여드릴게요 XS 사이즈를 구입했고 59,000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구입한 금액은 29,000원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세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패브릭이 살짝 도톰한데 블랙 컬러라서 안에 안감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어두운 컬러에 안감은 없지만 일자로 떨어졌더라면 사실 좀 더울 수가 있는데 얘는 A라인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찰랑찰랑찰랑거리는 그런 소재라서 진짜 초여름까지도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고 진짜 머스트에브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원피스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원피스보다 기장이 조금 더 짧아서 오히려 키가 조금 더 작으신 분들에게 더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 앞보다 뒤에가 더 길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탈때 너무 불편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원피스보다 이 원피스가 가격적인 면에서도 디자인 면에서도 그리고 제 키에도 이 원피스가 더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원피스는 다리가 좀만 더 제가 가늘었으면 충분히 입고도 남았을 법한 그런 원피스여서 여러분들께 진짜 꼭 완전히 심하게 강추드리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어플로 바로 주문해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원피스는 짜잔 완전 하얀색의 원피스입니다. 이 원피스는 원단 자체가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서 여름까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미 원단이라고 하죠. 좀 엠보싱 휴지처럼 올록볼록한 원단인데 생각보다 이런 원단들이 내 몸에 많이 착 달라붙는 느낌이 없어서 시원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컬러도 흰색이고 팔도 칠부여서 여름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데리고 왔고요. 기장은 제키 기준으로 무릎까지 오는 기장이었고요. 이 원피스도 마찬가지로 A라인으로 퍼지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찰랑찰랑거리고 걸을 때마다 뭔가 산들산들하게 움직이는 게 진짜 좀 소녀스러운 느낌을 많이 내주는 그런 원피스더라고요. 제가 웨딩 스튜디오에서 포토그래퍼로 근무를 했었을 때 이런 의상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베일 씌워드리고 흑백 사진으로 찍으면 사진이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요.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원피스에 베일 하나 쓰시는 게 애매한 드레스 입으시는 것보다 훨씬 예뻐요. 그리고 셀프웨딩이 아니더라도 나들이 갈때 이런 거 입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사진 찍었을 때 너무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원피스라서 여러분들 진짜 꼭 한번 매장 가서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입했고 금액은 5만 9,000원이었어요. 제가 x s 모를 주문한 줄 알았는데 스모를 주문했나 봐요. 근데 x s 모를 주문해서 입어도 충분히 예쁠 것 같아서 정 사이즈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원피스에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위에 쪽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속옷이 제가 블랙 컬러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치지 않았는데 밑에는 정말 딱한 겹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속옷 컬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비치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에 햇살까지 들어온다면 정말 많이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스킨 컬러의 팬티를 입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 원피스랑 같이 매치한 자켓을 소개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짜잔! 컬러가 너무 예쁜 컬러인 거예요. 이게 살짝 오렌지 톤이 들어간 그런 노란색 계열이거든요. 근데 웜톤 분들에게도 잘 어울리겠지만 쿨톤 분들도 충분히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컬러더라고요. 사실 컬러 하나만 보고 괜찮을 것 같네 그냥 이것저것 매치 해봐야지 싶어가지고 제가 이 자켓을 데리고 왔는데 디테일에 반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크롭 기장이에요. 밑에 이렇게 올 풀린 것처럼 처리를 해두어서 굉장히 내추럴하게 어디에서나 휘뚜루마뚜루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소매가 굉장히 넓어요. 팔 부분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넓어서 저처럼 이렇게 가오리핏의 블라우스랑 같이 입어도 전혀 불편할 것 같지 않고 이 소매 부분이 좁으면 사실 니트 같은 거 찡겨 입었을 때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돌아다니는 그 느낌이 싫었는데 이 자켓은 손목을 이렇게 넓혀놓으니까 그냥 너무 편안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컬러도 워싱이 살 진짜, 진짜 아주 살짝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컬러여서 뭔가 물 빠진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아, 그냥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어깨 부분 뒤에 보이시나요? 이 어깨 부분이 이렇게 뭔가 한번더 덧대어져 더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입었을 때 여기 볼륨감이 사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앞 모습만 예쁜 게 아니라 뒷 모습까지 신경을 썼다는 거죠 자라가. 요즘에 우리 대부분 입는 바지들이 하이웨이스트 바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크롭 자켓 어디에나 다 받쳐 입을 수 있는데 색감도 너무 예쁘고 디자인도 예뻐서 추천을 안 해드릴래 안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런 봄 자켓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몇번못 입을 거 아니까 그냥 다시 내려놓기도 하고 저몇해 전에 샀던 트렌치 코트도 1년에 한번 입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이런 건 다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자켓치고 가격도 착한 편인 것 같은데 XS몰 59,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뭔가 얼굴이 확 살지 않아요? 진짜 컬러가 예술이에요. 아 원래 이런 건 올해 못 입어서 안 사는데 이번에 보여드릴 원피스는 땡땡이 원피스인데요 올해도 여러분들 땡땡이가 트렌딩인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환공포증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땡땡이를 보면 막 간지러워요 온몸이 그래서 땡땡이를 잘못 입는데 요거는 너무 라운드가 아닌 살짝 탐험형의 땡땡이라서 제가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미디 기장의 원피스인데 생각보다 많이 짧더라고요. 복숭아뼈에서 한뼘 정도 올라오는 그런 기장이었고요. 허리를 한번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입어보고 나서 조금 애매한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키가 훨씬 크신 분들이 입으시면 정말 딱 미디 기장으로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 원피스의 기장은 비록 실패를 했지만 디테일은 정말 예뻐요. 위에 목 부분에 이렇게 셔링을 잡아준 것도 예뻤고 플리츠 스커트가 위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요런 디테일들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볼륨을 좀 살려주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소매 부분도 요렇게 고무줄 처리가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원피스는 요 밑에까지 다 안감이 들어가 있어서 빛을 염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단도 굉장히 하늘안에 버리는 원단이어서 충분히 초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요 벨트가 전좀 아쉬웠는데 이게 진짜 가죽이 아니라는 느낌을 확 주는 그런 디테일이에요. 컬러는 살짝 아이보리에서 상아빛으로 넘어가는 그런 컬러고 전반적으로 브라운톤이기 때문에 웜톤 분들께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원피스예요. 저는 XS 모를 착용했고요. 금액은 79,000원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탑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짠! 이 블라우스가 진짜 디테일이 너무 예뻐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저는 청바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특히 이런 연청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청청 패션을 그닥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이렇게 위쪽에는 에 청을 잘안 입는데 이 블라우스는 무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이 위쪽에 들어가 있는 이 자수 디테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입었을 때 시스루가 되니까 야한가? 싶은데 오히려 귀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런탑 입으실 때 어깨 스트랩이 안 보이게끔 정말 그냥 탑브라 입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너무 많이 파였을까봐 고민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파이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크롭 기장이니까 그냥 아예 빼버리고 입으니까 훨씬 귀여울 것 같고 롱스커트나 배바지, 하이웨이스트, 그런 청바지라든지 하이웨이스트 진들 다른 컬러로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봄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런 컬러의 하이웨이스트 진이랑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손목에도 이렇게 다 셔링을 잡아주니까 딱 걷어올렸을 때 여기 볼륨감 빵빵하게 살고 전반적으로 되게 그냥 디테일 되게 신경 많이 썼구나라는 느낌 많이 받은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심지어 이뒤 부분 단추도 나무로 해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XS 사이즈를 구입해서 입었고요. 금액은 49,000원이어서 가격도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면이 두껍거나 아니면은 막 몸에 감기는 그런 더운 느낌이 아니라 그냥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이어서 이 제품도 저는 초여름까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도 제가 블라우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화이트 블라우스예요. 자수 처리 디테일이 진짜 예쁜 블라우스거든요. 여름에 휴양지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스타일인데도 생각보다 뭔가 구멍이 숭숭숭숭 너무 많이 뚫려있는 게 아니라서 평소에 입으실 때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패브릭도 굉장히 얇아서 초여름? 음 여름까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사무실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면 좀 춥잖아요 그럴 때 입으시기 딱좀 그런 블라우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한 이 블라우스의 포인트는 바로 이 단추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다 잠궜을 때의 느낌과 조금 한두 개 정도 풀었을 때의 느낌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소매 부분도 굉장히 와이드해서 시원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다 자수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기장도 너무 길지 않은데다가 앞쪽보다 뒤쪽이 살짝 더 길어서 옆에서 입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예쁘더라고요. 사이즈는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입해서 입었고요. 금액은 49,000원이에요. 자, 이번에는 팬츠하고 스커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살짝 스라우치진으로 항아리 핏이에요. 근데 디테일이 조금 다른 게 밑에 이렇게 버클로 열고 닫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열어봤자 여러분들 다 펼칠 순 없기 때문에 다시 닫아야 하긴 하지만 이런 디테일 하나가 또 다른 핏을 만들어주잖아요. 허리 쪽에 달려있는 단추랑 밑에 버클이랑 비슷한 분위기를 내니까 되게 세련미가 넘치는 것 같았고 뭔가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슬라워치즈들에 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도 제가 입었을 때 어, 되게 편한데?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 슬라워치즈는 허리가 조금 크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34 사이즈를 입었는데 보통 제가 자라에서 슬라우치진을 입을 때 허리를 이렇게 대보면 허리가 되게 작게 나오고 그다음에 항아리 핏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허리 사이즈가 제가 평소에 입는 것보다 한 사이즈를 업해서 시켰거든요. 근데 이 슬라우치진은 허리가 그렇게 작게 나오지 않았어요. 매장 가서 입었으면 아마 저는 32를 데리고 왔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이즈 참고해서 주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슬라우치진을 선택을 할때 너무 과한 거는 선택하지 않거든요 다른 자켓이나 다른 옷들이랑 매치를 해봤을 때도안 어울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은 슬라우치진을 좋아하는데 이게 딱 정말 너무 과하지 않은 슬라우치진인데 면이 빳빳하지 않고 되게 부드러워서 여름에까지 충분히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두껍지 않고 통기성도 좋아서 그냥 시원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사이즈나 디자인을 봤을 때 자라에서 봤던 슬라워치 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롱스커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세요. 진짜 예뻐요.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롱스커트는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은은하면서도 파스텔톤의 이런 꽃무늬 패턴, 플라워 패턴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리너리하다? 푸릇푸릇하다?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스커트이고요. 이 스커트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앞쪽보다 뒤쪽이 훨씬 길어요. 그리고 뒤에 부분이 뭔가 다른 패턴이 들어가서 더 많이 하늘하늘거리고 찰랑찰랑거리고 그래서 입었을 때 진짜 예쁩니다. 뒤에서 봐도 예쁘고 앞에서 봐도 예쁘고 그냥 흔하지 않은 패턴이라서 입에 거품을 물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스커트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좀꽁무늬 패턴이 있는 이런 스커트들이나 원피스 입으실 때에는 요 패턴 안에서 컬러를 하나 선택해서 상의를 걸쳐주시면 예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런 노란색 계열의 블라우스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진짜 얼굴이 확살더라고요 제가 올해 초부터 다이어트를 다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저의 다이어트를 실천해주는 건 자라예요 이 스커트를 예쁘게 입으려면 승마살을 빼야 돼요 제가 옷을 입기 위해서 살을 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준 스커트예요 너무 예쁘고 이 스커트는 홉겹이라서 여름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고요 몸에 조금 감기는 느낌이 있어서 더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냥 입을게요. 대신에 컬러가 이렇게 밝은 데에도 하나도 비침이 없었어요. 그건 진짜 좋더라고요. 땀을 흘려도 저는 이 스커트를 입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잖아요. 자라야 나한테 왜 이러니? 제가 아까 이 자켓 입에 거품 물면서 추천해드렸잖아요. 제가 이 스커트 입에 거품 또한번 물게요. 그래서 이 스커트의 사이즈는 엑스 스몰을 구입했고, 금액은 59,000원이었어요. 원래 낸 만큼 뽑아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주고장창 입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큰일 났어요. 지금 보여드릴 스커트도 너무 예뻐서 인생템이에요. 이게 지금 화면에서 굉장히 붉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꽃분홍 색깔이에요. 엄마들 립스틱 컬러. 그것보다는 조금 예쁜 꽃분홍. <웃음> 색감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서 그냥 바로 질렀는데 이거 다른 컬러 나와도 진짜 색깔별로 다 가질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핏이. 안에 속치마는 길게 끝까지 다 내려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시폰이 한겹더 더해지는데 이게 바로 플리츠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 입고 걸어다니면 진짜 살랑살랑 너무너무 예뻐요. 봄, 여름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거고요. 심지어 허리는 밴딩이라 너무너무 편하고요. 이런 스커트 매우 사랑합니다. 기장은 사실 조금 긴 편이에요. 제키 기준으로 발목까지 진짜 딱 와요. 사실 발등을 살짝 더 풀랑말랑해서 자칫 잘못하면 바닥에 있는 옷 먼지를 다 쓸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발을 좀 속굽에 있는 플랫이나 아니면 스니커즈 중에서 조금 높은 걸로 신어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스커트이고요. 검은색 자켓에는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 안에를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XS 사이즈를 구입했고요. 금액은 59,000원이었어요. 봄, 여름, 가을까지 주구 장창 입을 거고요. 이거는 안에 레깅스 입고 겨울까지 입을까 봐요. <웃음> 키가 저보다 작으신 분들은 한번 꼭 입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실은 저도 이거 명치까지 끌어올려서 입는 거거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플리츠 스커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요거는 컬러가 다 있습니다. 짠! 화면에서 보실 때는 굉장히 비비드한 연보라색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받아보시면 그렇게까지 비비드하지 않아요. 여기도 밴딩인데 이건 속 밴딩이에요. 이 플리츠 스커트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플리츠랑 조금 다르게 기장이 딱 적당했어요. 제키 기준에서 한 1, 2cm 정도 올라오는 그런 기장이었고요. 저는 지금 뒤에 보시는 자라 트위드 자켓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사실 굉장히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맨투맨에 입어도 괜찮고 후드티, 각종 니트나 자켓류 다잘 어울려요. 심지어 트렌치코트에도 무난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이 플리츠 스커트는 안에 속치마는 하나도 없는데 생각보다 조금 도톰한 원단이어서 전혀 비침이 없고요. 사이즈는 전에 XS 입었고 금액은 49,000원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스커트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이어서 사실 부담 없이 그냥 휘뚜루마뚜루 막 입기에는 예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깜빡할 뻔했습니다. 플리즈 스커트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슈즈예요. 짜잔! 매우 예쁜 핑크핑크한 소프트레더 플랫슈즈예요. 이 플랫슈즈도 소프트레더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진짜 소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주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실제로도 굉장히 편안한데 발가락이 조금 많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바닥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처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제가 신발 살때 진짜 꼭 보는 게 바로 밑창인데 밑창이 완전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아무리 위에 좋은 가죽으로 입혀놔도 밑에가 딱딱하니까 착화감이 완전 별로거든요 이 신발도 제가 사실 주문을 하고 나서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편했어요 자라 관계자분들 제발 부탁인데 이거 블랙 컬러나 블루 컬러나 좀 청록 컬러, 브라운 컬러를 좀 내주세요 <웃음> 아니면 화이트나 굉장히 연한 베이지도 좋아요 저는 신발은 235를 신어서 235를 선택하니까 이렇게 36 사이즈로 왔고요 금액은 59,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쌍품 발랄하고 예쁜 자라 봄 신상 하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